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돌아왔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참 오랜만입니다.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한달 동안 노아스토리를 쉬었는데요.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행을 다녀왔어요. 그래서 여행 채널도 하나 만들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한국만치 귀여운 아이들이 없더라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한국에 오자마자 물질 충전을 이렇게 했는데요. 그 대망의 첫 번째 아이는 짜자잔! 궁금하시나요 여러분? 오! 박스부터가 이렇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. 어디서 산 거야? 어? 딱 보면 알아. 음, 딱 보면 <웃음> 뭐냐면 알아? 하나, 둘, 셋! 짜자잔! <웃음> 밥맛두! 나의 사랑 밥맛두! 야, 징하게 나오니? 징하게 사지. 어, 아주 징하게 나옵니다. 판마트가신상이 징하게 나온 만큼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. 가격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가격이 야, 이게 치킨 3마리란다. 근데 치킨은 먹으면 똥으로 나오지만, 얘는 내 방에 오래오래 함께... 지내기 때문에 사고 싶은 너무 많았어요 여저분 슈토피아도 사고 싶었고 그, 그동안 나왔던 아이들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이 아이가 딱 풀려가지고 간단하게 딱세 마리만 들고 왔어요 박스도 너무 귀여워 내 마음은 설레게 해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풀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뭐냐면 꽃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꽃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 애는 얘 팝콘 얘 디저트 스낵! 이렇게딱세 가지 나오면 너무나 좋겠다! 무게는... 똑같아! 다 가벼워! 왜, 왜 가볍지? 이거 지똥스만한가? 과연! 어? 왜 이렇게 작아? 뭐야? 아얘파츠들 있네! 파츠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스포가 될 테니까? 어? 어왜 이렇게 조그마지 뭐지? 왜 이렇게 조그마지 셋! 뚱이가 나왔어요, 여러분. <웃음> 똥이. 왜 뚱이 싫어? 싫진 않은데 내가 나왔으면 했던 애들은 아니야. 아. 이거 크림스프가 나왔어요, 여러분. 아, 크림스프.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. 이게 점점점 리멘트가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? 왜 이렇게 다직동만해졌어 한마디로 뭔가 커다란 약간 좀 이렇게 손에 감기는 요만 아니야? 점점점 파츠들이 늘어나면서 집동스만해지는 요 느낌이 점점 들고 있어요. 요즘에 자동차에 꽂혀고 자동차도 많이 되더니, 짠 아, 이렇게 카드 이게 무엇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요따그를 이렇게 써 있고요. 역시 퀄리티는 좋아. 아주 프린트도 아주 쨍쨍하니 아주 좋게 꾸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크림 숲 아무튼 무슨 통 얘도 무슨 쪽번 짙똥스만을 이렇게 캔에 동원 참치 같은 캔에 응?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얘도 캔 하고 이렇게 입고 얘가 요 위에서 이렇게 똥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박스에 아주 희한 반구수한 뭔가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발표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크림 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진짜 팝콘 나와야 된다 자, 아, 왜 이렇게 가볍사해 똥수 아니야? 중복 아니겠지 설마? 뭔가 똥수 느낌인데? 아! 스폰지밥이 나왔어 야 지똥만하다, 진짜 똥만하다 진짜 요요댁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해서 뭔가 더 귀여운 느낌은 있어 뭔가 아기자기 하, 하니 케찹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. 이 피자인가 보다! 케찹 들고 있는 거 보니까. 스펀지밭! <웃음> 이거 너무 귀엽다! 피자가 짜자자 이거 피자 판이거든요? 피자 상자? 근데 대박인 건 뭐냐면 스펀지밥 피자예요. 밑에는 판맛듯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거 좋다. 이거 한 방씩 이렇게 딱 빠지네? 피자를 한씩 넣는 거야. 이렇게. 무슨 피자니? 페트로니 피자니? 토마토 피자니? 한 조각을 딱 넣으면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지네요 이렇게 눈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귀엽게 꼬롱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 피자 한입 이렇게 드시옵소서 그리고 스펀지밥 접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자를 떠서 으 어! 그런 소꿉장난? 앉아서 스펀지밥이 피자를 먹는 그런 연출인가 봐요 야났으면 했던 애가 하나도 안났어 지금 해외를 갔다 오니까 똥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? 하, 팝콘 나왔으면 좋겠다. 이게 너무 지똥만해져고 나는 솔직히 좀 별로야. 이런 거좀 관리하기도 힘들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디에다 두면 그래 지똥쓰면 안 해. 지똥쓰. 아무것도 없어. 셋! 뭔지? 아! 아! 아! 어머 이게 뭐지? 야, 또 제가 원하는 아이가 나왔어. 어, 진짜? <웃음> 아, 그래, 마지막에는 좋은 건안 돼. 아, 다행이다, 씨. 짠! 스펀지밥 과자, 옹지가 이렇게 있잖아요?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앞모습에 이렇게 있는데, 뒤에 보면 또 디테일이 또 약간 이게 영양성분 뭐표 있단 것도 있고, 뭐 바코드도 있고, 막 이따가 이렇게 있는데,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꼽아주는 거. 이거 귀엽죠, 여러분? 어우 너무 귀엽다. 졸기탱이다 밥! 뚱이 뚱이 과자인가 봐요. 밥! 이렇게 해서 뚱이. 뚱이 과자처럼 이렇게 초록색깔. 얘도 뒤에 영양 성분, 막 바코드 이런 거다 있어. 어, 이건 프링글스 같은 쿠키통. 쿠키통으로 스펀지밥, 콜라까지. 이렇게. 어! 더 있어! 더 있어! 어머 이건 쿠키인가 봐. 미쳤다. 이런 거 너무 관리 진짜 힘든데 이런 거 괜히 하나 없어지면 괜히 마음 아프고 괜히 정그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느낌 알아요 여러분? 내가 아끼던 옷이었지만 시루라기 하나 풀리거나 뭔가가 오염이 되면 은 갑자기 정뚝 떨어지는 그 느낌 그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? 뭐 파츠 하나 잃어버리면 정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쿠키가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뺄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아시아, 아시아. 여기까지 그리고 이 박스에 아주 희한 방구수단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건 일단은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? 뭐 어떻게 까면 되는데? 이 박스를 버리면 안 되고 일단 보면은 여기 보면 안에 이렇게 배경지처럼 이렇게 들어갈 때 있는 말이죠? 그래서 여기를 잘라야 돼요 잘라. 응. 아, 잘랐어그 여기 안쪽에 보면은 가위 표시가 잘래라고 선생님 잘라볼게요 가위 아, 이제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지같네 오! 귀엽다!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졸깃탱이네? 너무 귀엽죠 여러분? 이렇게 자른 거를 뒤로 에 이렇게 이렇게 다 갖다 놓더니 너무나 찰떡같이 맞았다.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너무 귀엽죠? 어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은 어, 예고를 하자면 일단은 파리 디즈니랜드랑 파리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산 굿즈들을 또여러분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귀여운 소물의 기들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던 그런 아이들인데 궁금하시죠? 그 아이들까지 럭키박스도 샀는데 럭키박스 언박싱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. 아주 활발하게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2022년 잘 부탁드리면서 네, 지금까지 노스토리 노아였습니다 뭐 졸귀지? 우와 근데 되게 조잘하네? 조잘하네. 우와 이거 이불 짱인데? 우와 예쁘다 <웃음> 와 근데 전시하기 진짜 빡세겠다 이렇게 전시해야지? 저 배경은 좀 구려 <웃음>